여기 본문에 보면 그 이제 좀 전에 읽었던 2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 율법과 선지자 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구하더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31절에도 보면 하나님 나라를 전파 하며 주 예수 그리토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다라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웃음> 누가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사도행전의 역사를 써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웃음>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하나님이 오순절날 성신을 보내셔서 교회를 세우시는 일을 통해서 보여주고 또그 교회가 어떤 하나님 나라 전형적인 그런 모임으로서 어떻게 그 정형화된 모습이 있는가 모, 모델적인 모습이 있는가 하는 것을 이장 그 부분에서 보여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교회에 속한 자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전진하고 확장되고 완성되어 나가는 모습이 쭉 이어져 나온다고 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언약했듯 다윗에게 언약했던 그 내용들을 성취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까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제 주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 일과 관련된 그 성취적인 사건의 일들이 어떻게? 그 개, 저, 쓰여졌는가 하는 것을 이제 순차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세워서 그 이방인의 사도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세워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땅 끝까지 증거해 나가는가 하는 것을 어, 나타내는 것입니다. 에, 다시 말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부활하시어 하늘에 오르신 주님께서는 이제 약속하신 성신님을 보내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해 그 나라를 실현해 가신다는 것을 어, 지난 시간에 생각했는데, 마땅히 갖추어야 할 교회의 정형이 어떤가를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 교회가 어떤 요소를 가지고 이 땅에서 장성해 가는가 하는 것도 살펴봤습니다. 교회의 정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배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교통하고 전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뭐 예배 안에는 기도나 헌상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교회 정형은 그, 그, 그, 그 완전한 정형은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 교회가 그렇다면 본질적으로 소, 소유하고 나가야 될 그런 요소, 속성은 무엇인가 그것은 통일성과 거룩성과 보편성이라고 했습니다. 제일 먼저 통일성을 얘기했고요. 거룩성과 보편성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들이 이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가 돼서 완전한 그 사회를 구현해 나가는 것하고요. 그들이 이제 구별되게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로서 서 나가는 것. 그리고 이제 그들 가운데 각양의 그, 부류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내용 그런 것들을 통해서 통일성, 거룩성, 보편성을 생각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로서 그것을 누려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드려진 존재로서 거룩성도 의미가 있고 통일성도 의미가 있고 보편성도 의미가 있다 이제 철저히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된 존재로서 그런 것들이 의미가 있다. 이말 삼위 하나님의 사역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된 자들로서 그, 그 여전히 연약하고 실수가 많지만, 그래도 주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저들을 감싸 안으시면서 통일성 있게, 또 거룩하게. 보편적으로 그 나라를 완성해 가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교회의 본질적인 속성들은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것의 반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오전 성경공부 시간에도 봤죠. 삼위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반영해내는 사회 그, 그 삼위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이제. 그, 뭐, 신학적인 용어로는 그 공육해 하신 속성들인데요. 그것이 이제 그 통일성과 거룩성과 보편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드러낸다는 것은 결국 이런 내용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을 받아서 어떠함을 표출하는 존재라고 한다면 관계성 속에서 분명하게 그리고 존재함에 있어서 분명하게 이런 것들을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한 세상의 단체나 제도와 같은 외형적인 성격이 아니라 내면에서부터 이런 것들이 증험돼서 나타나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장애에도 불구하고 이런 본질적인 요소를 나누어야 교회의 존재의 의가있고 거기에 속한 자들의 당위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완성을 향해 나아갈 때 어떤 특징을 가지게 되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헤아려 봤는데요. 그것은 신령한 전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신령한 전투로 인한 고난이 거기 필수과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웃음> 모든 깨어진 관계를 하나님의 방식으로 회복해 나가려고 하니까 세상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전투가 있게 되는 거죠. 구조적으로도 그렇죠. 유대교라든가 이교도들에 그 습성들이 있고 어그 그들 가운데에서 참종그참 진리의 종교인 기독교의 어떠함 하나님 나라의 어떠함을 드러내고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웃음> 당연히 이제 저들로 인해서 다, 다, 닥치게 되는. 고난이 있고 전투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구조적인 악과 인간의 연약도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것에 이어서 그 나라가 본상의 사회를 향해서 어떻게 확장되어 나가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상의 사회라는 것은 에덴에서 목표한 사회라고 했죠. 에덴에, 그러니까 그리도 안에서 회복되는 게 단순히 에덴의 회복이 아니고, 에덴에서 목표한 대로의 회복이에요. <웃음> 어, 그게 하늘의 원형이 존재하고, 이, 이제 인간의 타락한 역사 가운데 그것이 누려지다가 다시 하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도로 말미 아마. 그러니까 이제, 말씀과 성신의 인도를 받은 바울의 생애와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본상의 사회의 성격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걸 다 보기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 1차, 2차, 3차 전도행, 그리고 그 후의 일, 그리고 바울 그 신학의 그 <웃음> 내용에 대해서, 그, 바울 사상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다 살펴보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 하는 데까지 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이제, 한 인물을 세우십니다. 그 인물은, 어, 뭐, 사도 바울이죠. 그 인물을 세우시되, 교회에 애를 세우신 터 위에서 그에 연합시키셔서 거기에 가담되어 있는 자로서 그 나라를 확장해 가도록 하셨습니다. 교회를 배제하고 인물이 세워지는 일은 없는 거예요. <웃음> 이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비로운 은혜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그가 아, 더더군다나 주님을 적대하는 위치에 있었던 자였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웃음> 그는 베냐민 지파에 속했던 사람이었고 가말리엘 문화의 열성적인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그 다른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런 위선적인 요소는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너무 그 특심해 가지고 그 아주 굉장히 과격했던 그런 인물이죠. 그는 다소에서 어, 로마의 시민으로 태어난 사람이었는데 왜 그곳으로 이주해서 살게 되었는지에 대한 증거는 없습니다. 잘알 수가 없습니다. 그 외적으로 드러난 것 그러니까 그의 학문의 양과 탁월한 그그 그, 그의 신분 위치들을 밀어보면 그는 부유하게 살았고 그의 집은 유대 사회 속에서 이제. 뼈대에 있는 간문 속에 있었던 것은 확실합니다. 아무튼 아, 유대의 그 열정적인 청년으로서 바울은 다메색 도상에서 주님을 뵙기 전에 기독교를 앞장서서 박해했던 인물 중에 하나였습니다. 세반 집사가 죽임을 당할 때 회장과 사내들인 의회 회원으로 가편 투표를 했던 사람이었고 다메색을 향해서 갔던 목적도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는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관 그런 하나님 나라관, 아, 그 율법관, 신관 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아, 구약을 편협적으로 보고 국소적으로 보, 본 거죠. 자기네들 나라의 안목으로 편협되게 인용하고 적용해온 그런 인물이 됩니다. 원래 이제 이스라엘을 제이 택하신 것은 저들을 제사장 나라로 세워서 세계 만민 중에서 구원 얻을 자들을 불러 모으시기 위해서 그들을 그렇게 세우신 것인데 저들이 무할레자로 있을 때 불렀고 이, 이교도로 있을 때 부르셨어요. 그래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돼 가지고 하나님의 구성 역사의 사역에서 귀한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됐는데 그 영광과 가치를 알지 못하고 이제 그 나라 자체에 눈이 어두워지고 그 민족 자체에 그, 그 이제 귀가 가려져 가지고 하나님의 그, 보편적인 구원에 대해서 가로막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굉장히 협소한 그런 메시아관, 하나님 나라관, 그리고 신관 등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던 자가 이제 담에색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뵙게 됐습니다. 이전에는 예수님을 뵌 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와 관련된 증거는 나타나 지 않습니다. 어쨌든 바울은 다메색 도상에서 예수님의 현연으로 말미암는 빛과 소리로 계시를 접하고서 기적적으로 변화됐습니다. <웃음> 22장이나 26장에 보면 빛과 소리에 대한 내용들의 증거가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어떤 때는 자신이 그 빛은 못 보고 소리를 들었다고 했고, 어떤 부분에서는 또 자기는 어 빛은 보고 소리는 못 들었다.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것은 아 이제 그 틀린, 어저저 틀린 기록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려고 하시는 그런 의도의 차이에 따라서,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아무튼 그 빛과 소리를 게시로 받고 기적적으로 변화됐습니다 단순히 한 이상하고 신비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변화된 게 아니고 정상한 상태에서 부활하신 주님과 그 인격적인 만남 그리고 본질적인 만남을 네. 이룬 것입니다 그리고 그간의 그 기독교인들의 경험과 그그 그 그 만남 속에서 자신이 마음 한구석에서 통제되어 있지 아니하고 넓혀져 가던 내용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그런 변화가 나타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분명히 그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일들이 긍정적인 면들이 있었고 부인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한쪽이 이제 밀려 들어오면서. 그러나 이제 유대교에 열심히 있던 자였기 때문에 그 한쪽으로는 또 유대교, 율법과 유대인들의 그 신앙관의 열정을 품었었죠. <웃음> 그런 것들이 이제 어우러져 있다가 주님을 만나면서 주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면서 그가 변화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3절로 9절 말씀을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사울이 행하여 다메세계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려 들으며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대 주여 누이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는이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담메색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주님과의 만남에서 눈이 먼 바울은, 사울은 사람의 손에 끌려서 다메색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했습니다. 사흘 뒤 거기서 주님의 인도를 받은 주의 제자 아나니아의 안수를 받고 눈을 뜨게 됐고 이제 성신이 충만해졌습니다. 그의 성신 충만은 땅 끝까지 그 나라를 확장해야 하는 일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세례를 받고 또한 자신이 할 일이 무엇인지 그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메색의 여러 회당에서 설교를 하였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설교를 한 것입니다. 이건 획기적인 변화의 내용인데요.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아주 신성 모독으로 여기고 어,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그런 죄목이었던 것 아닙니까? 그걸 이제 거꾸로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어,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 구약에 보면, 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왕이 있고, 손자가 있고, 제사장이 있죠.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그 메시아가 이제, 그, 히브리어로 히브리어로 그 메시아가헬라어로는 그리스도가 되는건데 기름 부은 받은 자그 예수가 하나님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선자로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 라고 증거한 그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기름 부었다 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 아니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나라의 회복자, 왕으로 오셨고, 또그 나라의 선자로 오셨고, 그 나라의 제사장으로 오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증거한 거죠. 구약에 예고됐고, 그 모형적으로, 예표적으로, 예언적으로, 그림자적으로, 상징적으로, 어, 가르쳤던 것들을 그리스도와 연계해서 이제 설교를 한 것입니다. <웃음> 구약에 야, 야, 약속된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한 거죠. 사울은 요단강 건너편 사막에서의 공백 기간과는 별도로 그곳에서 여러 날을 지내게 됩니다. 그 기간은 약한 3년 정도 됩니다. <웃음> 갈라디아서 1장과 사도행전 19장 9장 19절 이하의 내용을 참조해 보시면 알수 있습니다. 사울의 이런 활동으로 인하여 유대인들은 굉장히 당황하게 됐는데, 결국 사울은 유대인들의 압력으로 인해서 그곳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피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서도 위기가, 아, 위기를 당하게 되는데, 워낙, 그, 그, 이제, 유대인들의 그 유대교의 핵심적인 인물이었는데, 아, 이제, 정반대. 그리토교, 기독교의 그 핵심적인 인물로 변환됐으니까요. 얼마나 그 유대인들이 놀랬겠습니까?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의 그 추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에, 예루살렘에서도 위기를 겪은 것입니다. 아, 또, 적대적인 활동을 했던 그런 사울이었던 지라 어, 예루살렘의 그 형제들도 그를 금방 받아들이기를 굉장히 주저했습니다. 그렇지만 바나바의 그 열정적인 도움으로 인해서 사울은 거기서 주의 사도들과 제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한편으로는 또 자유롭게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런 활동이 이제 다시 유대인들의 반감을 사게 돼서 두 주도 못 되어서 가이사랴로 쫓겨 내려가게 되는데 거기. 내려갔다가 다시 그가 태어난 타르수스 이제 다소라고 하는 곳으로 다시 고개, 가게 됩니다. 사울은 거기 가서 약 10년간의 침묵의 시기를 보내게 된, 보내게 됩니다. 그런 동안 이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되는데요. 밖에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성신의 위로로 위로를 받고 숫자도 늘고 안정적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음 물론 뭐 주님이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는 결과물인 거죠. 사월이 다소에 있었을 때 무슨 일을 하였는지는 잘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바나바가 그에 대한 소식을 듣고 안디옥으로 그를 초빙한 것으로 봐서 아마 다소에서도 열심히 아 이제 성경을 연구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바나바는 많은 헬라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죽게 돌아온 문제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파송된 자였습니다. 바나바의 사역으로 더욱 안디옥 교회가 성장을 했는데 어쨌든 그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서 한창 왕성해지는 이방 성교를 위해서 와서 도움을 줄 것을 요청했고 그렇게 해서 사울은 안디옥으로 다시 오게 되었습니다. 수리아 안디옥이죠. 그리고 거기서 약 1년간 머물면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는데 그때 처음으로 주의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명칭으로 불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기근이 닥쳐가지고 사울이 유대에 있던 자들을 돕기 위해서 어, 상경하게 됩니다. 다시 주 어, 46년경 이 약간 이 연도는 차이가 좀 있는데요. 어, 학자마다 약간 차이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뭐 48년이라고 하는 분도 있는데,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44년으로 보기도 합니다. 근데 아마 제가 찾아본 바로 46년경이 되는데, 뭐 사실 이게 연도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 46년 즈음에.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돌아오자마자 이제 그 교회가 사울과 바나바를 그 선교사로 임명해서 전도행을 어 보내게 됩니다. 전도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의한 정상교회의 터 위에서 어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알수 있습니다. 교회가 금식하며 기도할 때 성신께서 그들을 구별하여 세워 전도의 일을 하게 하셔서 이것이 된 일이다 하는 것이 이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13장에 그에 나오는데요. 진작 예수께서 약속하신 바대로 성신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대로 이런 일들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나타난 교회에 의해서 이, 이 일들이 샤서 있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혼자 개인적으로 뭐 아, 사명이 지금 무슨 하나님을 체험해 가지고 어, 선교 나간 게 아니고요. 어, 당시에도 초대 제1차 선교사들 아닙니까? 아, 저 이방인들에게 나가는 것으로. 그, 이제 공식적으로 나가게 된 것은, 어, 이제, 바나바와 바울인데요. 이렇게 교회에 의해서, 교회 성도들이 확인한 가운데, 그 성신의 그, 그, 그, 그, 증거와 교회 증거를 다 받아서, 어, 이제, 선교사로 어, 사역을 했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이것. <웃음> 아무튼 이것이 이제, 1차 전도여행이 되는데, 음. 음, 사, 사, 어, 사울과 바나바는 전도여행에 이제 항해를 떠나게 됩니다. 수리아 안디옥에서 이제 실루기아라고 하는 지중해 에, 그 항구, 어, 이제 지중해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로 보면 약간 북쪽인데요, 그 실루기아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배를 타고 살라미 구브로 섬의 그 동편에 있는 살라미를 거쳐서 바보로 오, 지나서 이제 에, 보가로 해가지고 어, 남부 갈라디아 지역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웃음> 구브로섬에서 그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이제 바울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 그 히브리적 명칭을 이제 제대로 부른 거죠. <웃음> 헬라적 명칭으로 부른 거죠. 그들은 가는 곳마다 우선 그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로마서 10장에서도 보면 바울이 그 동족에게 대한 열심이 너무 크다 하는 것을 알수 있잖아요. 이방인의 사도였지만 동족을 위해서는 내가 지옥에 갈 지언정 저들이 구원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일단은 아, 이제 전혀 뭐 백지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니까 잘못된 왜곡된 그런 그 내용을 갖고 있는 자들을 만나서 고치는 것부터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디아스포라들 그그 그 옛날부터 뭐 1차, 2차, 3차 포로로 가서 돌아오지 않고 그 뒤에 이제 또 의대 어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고 나서 또 흩어진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들은 가는 곳곳마다 회당을 세웠으니까요 그드, 그, 그들이 거하는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제 개종자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들은 이 일을 통해서 그리도의 스 교회에 연합되게 되는데 그러나 가는 곳곳마다 이제 유대인들 중에 그 대다수가 이제 복음을 거부하면서 박해하는 무리들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큰전 전도자들에게 이제 큰 위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들은 이방인들에게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됐습니다. 아까 그 저희 사도행전 28장에서도 유대 지도자들을 불러서 그자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복음 모세 율법과 선지자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증거를 했는데 그 중에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걸 보고 내가 이제 이방인에게 나간다 그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여기도 또또 이게 뭐 한참 뒤의 일이지만 로마의 가택 연금 상태에 들어간 것은 주 61년 이후입니다. 그니까 61년에서 63년 사이에 한 2년 동안 그 가택연금 사이에 가택연금을 당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그런 일들이 아까 본문에서 있었던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아무튼 지금은 뭐 그보다는 약한 20년 가까이 그 전의 일이 되는 거죠. 그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받지 않으니까 이제 더욱 이방인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6절에 보면 이방인 가운데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 그런 표현도 나오게 됩니다.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믿었습니다. <웃음> 전도여행 중에, 그, 그 1차 전도여행 중에 마가, 요한 마가의 이탈로 어, 위기가 좀 있긴 했지만, 그런대로 1차 전도 여행을 순조롭게, 그, 이, 그, 남부 갈라디아 지역. 그러니까,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트라, 더베 등지 등의 전도를 성공적으로, 어,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됐습니다. 물론,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도 핍박을 받았고요. 이고니온에 가서도 뭐 돌에 맞아 죽을 뻔했고, 또 루스라에서 안진뱅이도 고치고, 태어나서 날 때부터 안진뱅이 고쳐주고 말이죠. 그리고 또또 또 여기서도 돌에 맞아 죽을 뻔했어요. 그리고 더베라고 하는 지역, 그러니까 남부 갈라디아 지역인데, 그쪽 음. 지역을 다니면서 1차 전도 여행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이방인들이 교회에 가입될 때 이제 문제가 발생되게 됐습니다. 이방인들의 율법 준수 문제와 그들이 즐기던 이전의 풍습 문제를 어떻게 해줘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가 대두된 것입니다.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자들과 과도적인 시기에 어찌할 바를 모르는 연약한 자들에게 이것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당시 교회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데 아무튼 유대적 그리스도인들은 이들이 교회에 들어오려면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을 했고 또 모든 율법도 준수해야 된다고 그 그들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이제 바울은 단호하게 입장을 취했는데 안디옥으로 돌아온 이후에 이제 주 49년 경이 되는데요. 그니까 약한 3년 동안 일차 전도여행을 갔다 온 거죠. 바울은 그, 그 뒤에 이제 바울, 에 베드로가 외식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되는데 그즈음에 그때 굉장히 강하게 탐해하는 내용이 갈라디아서 2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조가 틈타는 교회 에그 편지를 써가지고. 이신칭의 복음이 무엇인지 또 일깨우게 됩니다. 이게 이제 사실 갈라디아서가 먼저 쓰였을 경우 이게 이제 그려지는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로 보냈습니다. 그게 이제 주 50년경이 되죠.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성신의 인도 가운데 적절하게 대응책을 마련하게 됩니다. 이 예,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총회로 모여서 어, 일을 처리해 나갔다 하는 부분도 우리가 눈여겨 봐야 될 내용입니다. 임의로 <웃음> 개별적으로, 개교회적으로 뭘 해결한 게 아니라 총회적으로 그 일을 해결해 나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하는 것입니다. <웃음> 아, 그래서 이제 총회에서 어떻게 정해졌는가? 이방인들은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 또피 피 묻은 고기, 목 매어 죽은 짐승의 고기, 그리고 근친 결혼을 피해야 된다고 네 가지를 결정해서 과도기를 잘 넘길 수 있게 한 거죠. 계시가 아직 완성되기 전이니까요. 그계시 아직, 그, 과도적인 기간 속에서 이방인들이 그런, 음, 어, 요, 정도로, 요 정도 선에서 잘 정리하고, 어, 그리토를 믿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한 것입니다. 그리토의 개시와 성신님의 역사가 이렇게, 이런, 아, 목회적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뭐, 어떤 원론적으로 대입해서 뭐 무조건 안 된다, 이렇게 하시진 않았어요. 그런 면들도 목회적인 주님의 배려, 송도의 배려가 아니라 주님의 배려죠. 주님의 배려로, 어, 그렇게,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함께 이제 예루살렘에서 파송한, 어, 그, 유다와 신라와 함께 안디옥으로 와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권면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1차 전도여행의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전도여행이 50년에서 이제 50, 51년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50, 이것은 대충 다 이제 그 일치하는 것 같아요 50, 50년 어, 말 정도에서 이제 53년 정도까지 바울과 바나바는 얼마 동안 그곳에 머물면서 이제 형제들을 가르치다가 이전에 전도했던 지역의 교회가 잘 서나가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또 저들을 더 살펴보고자 해서 방문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마가 요한의 문제 1차 전도행 때 버가에서 되돌아간 개인적인 문제로 되돌아간 그 마가 문제 때문에 그 싸움이 나게 되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지게 됩니다. <웃음> 바나바는 이제 마가 요한을 데리고 구부로섬으로 가고 자기 고향 동네로 간 거고요. 그리고, 어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이제 2차 전도 여행 길에 오르게 됩니다. 저는 이 구부로섬에는 안 가봤는데, 구브로 섬에 가면 그 바나바가 돌에 맞아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은 그런 무덤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걸 기념하는 교회가 있다고 하네요. 아무튼 그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지게 된 것도 성신님의 역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지혜지요. 사람간에 연약한 점이 드러났었는데. 그걸 그자그 그, 그 위에 크게 지혜를 쓰셔 가지고 이렇게 더 확장 주님의 복음을 널리 확장하는 일에 이렇게 에, 쓰신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신라와 함께 남부 갈라디아 지방을 두루 여행했고 루스라에서 이제 이전에 그 복음을 전하했던 루스라에서 음, 젊은 디모데를 합류시켜서 그 여행 지를 점점 넓혀가게 됩니다. 성신께서 서쪽으로 나가는 것을 막으셔가지고 북쪽으로 방향을 틀어 올라가게 되는데 그쪽에서도 약간의 회심자들을 얻게 되는 얻게 됩니다. 그것 이제 사도행전 16장 6절이나 18장 23절 등을 참조해 보면 알수 있습니다. 바울이 정하고 나가는 방향과 차이가 있어서 주께서 그 아, 아, 그리고 이제, 에, 물론, 그, 그동안은 성신을 의지하지 않고 진행해 온 것은 아니지만, 아, 주님의 인도하는 방향과 바울이 정하고 나가는 방향과 약간의 차이가 있어서 주님이 약간 방향을 틀었던 거죠. 물론, 그리고, 저, 저, 유럽에서 부르는 그 때가 아직 안 되기도 했던 것이고요. 아, 그, 아무튼 루디아, 그그쪽에서 나중에 환상을 보고 그쪽으로 가게 되지들드와아 쪽으로 해서 유럽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뭐그 전에 약간 이렇게 에 방향의 그 변화가 있었습니다. 물론 성신을 의지하는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지만 주님의 인도 방향과 약간 차이가 있어서 어 이제 서쪽으로 나가지 않고 북쪽으로 약간 올라갔는데 이제 거기서도 열매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그동안 공부해서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성신께서는 분명한 바울의 지성을 무시하시지 않고 쓰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바른 인식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성신께서는 아무 생각이 없는 자들을 쓰셔가지고 그냥 뭐 기적, 기, 기계적으로 적기 써나가신 분이 아닙니다. 무당들은 귀신들이 시키는 대로 하잖아요 자기 의지가 없이 이교도들의 선지자들도 그렇습니다 다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위에서 시키는 대로만 하지만 바울,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한 그 말씀과 성신의 인도를 인식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나갈 수 있게 한 거죠 아무튼 바울은 그렇게 인도를 받아 나아가다가 드로아 지역에서 환상 가운데 손짓하는 마게도냐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헬라 본 지역의 전도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됐죠. 빌리포 데살로니가 베레야, 아덴, 고린도를 거쳐 가면서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물론 이제 계속 유대인들의 박해가 있어가지고 불과 뭐몇주안 있다가 쫓겨가고 바로바로. 바로 쫓겨 내려가고, 또, 디모데는 또 잠깐, 그, 남겨두고, 저, 성도들을 위해서 남겨두고, 아덴으로 해서 고린도로 이렇게 내려가기도 했는데, 아무튼,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고린도에서는 그, 1년 6개월간 머물면서 기독교 공동체의 기반을 닦았습니다. 고린도 전서 우리가 강해할때 봤는데, 고린도 전서 16장 15절에 보면, 이쪽 지방의첫 열매로 스테바나가 있었다. 하는 그런 내용도 나오는데, 뭐, 고린도 교회에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이 스테바나 편에서 이제 편지를 들려서 전해 주기도 했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 사도 바울은 주님,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해서 땅끝까지 이렇게 계속 주의 성신의 인도를 쫓아서, 어, 사역을 한 것입니다. <웃음> 성신께서는, 그, 그, 음, 로 하여금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에 대한 살핌을 또 하게 하시고, 전도 사역을 계속 하게 했는데, 에, 이후에 이제 바울로 하여금, 어, 이전에 관심을 가져서지만 나가지 못했던 아시아 쪽으로 다시 눈, 눈을 돌리게 하셔서 전도여행을 하게 하십니다. 에베소로 나가서 사역을 음, 하게 되는데 그곳까지 가가지고 어, 이제 같이 거기 저 로마에서 이제 유대인 추방령이 있어서 내려온 그 브리스길라하고 아굴라 부부를 그 같이 그쪽으로 데리고 와서 거기 나중에 남겨두게 되죠. 남겨두고 떠나게 되는데, 그 뒤에 이제 아굴라를, 그 브리스길라하고 아굴라가 만나가지고 구약밖에 모르는 구약 박사, 아볼로 박사를 이제 성신의 임재와 예수 그리토에 대한 그 안에서의 성취를 그 가르쳐 주고 어 저를 깨우치죠. 아주, 겨, 아볼로 구약 박사는 아주 겸손하게, 그, 평신도의 가르침을 잘 받고, 이제 나중에, 이제 거기 있을 수가 없으니까, 고린도 지역으로 떠나게 됩니다. 아무튼, 그, 브리스길라하고 아굴라를 놔두고, 뜻이 있으면 다시 돌아오마 하고 떠나게 되는데, 가이사라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애초에 이방인 전도의 출발지였던, 우리 안두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2차 전도행입니다. 18장 22절까지 인데요. 이 여행에서 바울은 많은 고초를 겪기도 하고 위기도 있었지만 성신께서 어 주시는 위로와 힘을 받고서 그 일들을 잘 마치게 됐습니다. 다시 말씀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했고 다윗에게 약속했던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어 이방인의 제이 사도로 사울을 세우시고 저를 어 통해서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섭리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어, 물론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그 모든 그 고난을 받고 신령한 전투를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한 자로서 그 태도를 다 취해 나갔던 것입니다. 뭐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 그것이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용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회복이 되고 완성이 된다 하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이 되고 모든 죽음과 죽음에 이르는 고통들이 다 해결되고 자유를 얻고 평안을 누리며 평강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영생을 영원토록 누리게 된다 하는 사실을 깨우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기관으로 교회가 존재한다 하는 것도 어, 알아서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또 가는 곳, 곳마다 교회를 세웠을 뿐만 아니라 직분자들을 세워서 자신이 했던 일을 이어서 하게 합니다. 그것도 우리가 또이 역사 가운데서 생각해 볼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도록 하기 위한 사도의 사역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2차 정도 여행 정도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3차 전도 여행과 바울의 그 후의 일 그리고 바울의 그 바울 신학의 사상, 바울의 사상 등에 대해서 나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